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11월 17일 바로 수능이었죠. 수험생 여러분들은 수능들을 잘 보셨는지요? 결과야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즐길 일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출시예정 기대작들을 모아봤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게임들을 찾으시길 바라며 지금 함께 가보시죠. 페리아 연대계는 넥슨의 창립자 중한 명인 정상원이 새로 설립한 띵소프트에서 만든 MMORPG로 2011년 프로젝트 NT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처음 발표되었고 2013년 베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작업량이 많아 2014년으로 미루었으며 2014년에서는 프리뷰 영상으로만 공개하고 2015년 지스타에서 공개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 없이 2015년 지스타에는 등장하지 않았고 결국 2016년 올해 지스타에 와서야 시연해볼 수 있었습니다. 게임의 플레이 방식이 매우 독특했는데요. 먼저 전투방식은 CCG와 RPG를 섞어놓은 듯한 전투로 실시간으로 자신의 카드를 이용하여 소환하고 소환자 본인도 액티브 카드를 사용하여 전투를 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플레이해본 소감으로는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전투방식으로 컨트롤과 전략을 동시에 소화해야하는 전투로서 상당히 신박하고 새로운 방식의 전투 스타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리아 연대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크래프팅 시스템입니다 페리아 연대기에선 유저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원과 건물을 만들 수 있고 UI조차 유저가 만들 수 있으며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회로처럼 모든 로직을 유저가 제작이 가능하며 고대 언어로 컨셉을 잡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파이썬을 이용하여 실제 코드를 작성하여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도 만들 수 있으며 마을의 상법, 형법 또한 회의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산주의 마을을 세울 예... 아무튼 제로부터 100가지 모든 것을 유저가 만들 수 있는 게임 페리아연댁이였습니다 미국의 신생회사인 보스키가 제작한 하이퍼 FPS로 에픽게임즈에서 제작한 파라곤이라는 게임과 흡사한 그래픽으로 상당히 고퀄리티인 FPS입니다. 한국은 넥슨에서 퍼블리싱을 하기 때문에 2016년 지스타에서 시연해볼수 있었죠. 무중력에서 싸우는 방식으로 여러가지 직업들이 있고 타 하이퍼 FPS와 비슷하게 근접에 특화된 직업, 체력에 특화된 직업, 샷에 특화된 직업 등 여러가지 직업으로 플레이하면서 점령지를 점령하고 적을 처치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게임입니다. 넥슨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으니 친구들과 함께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로브리커즈였습니다. 리니지 이터널은 리니지, 리니지2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NC소프트에서 개발중인 MMORPG 게임입니다. 2011년 지스타에서 처음 공개하였으나 이제와서야 오픈베타 테스터를 진행하는 고인물같은 게임이죠. 커터비 시점의 게임이라 자칫 디아블로를 연상케 하는 게임인데요. 사실 같은 장르만 차용했을 뿐이지 디아블로와는 다른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충 들었다고 다 서든어택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리니지처럼 리니지 이터널은 역시 다른 MMORPG처럼 여러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해서 스킬을 사용하는 점인데요. 마법사의 스킬들은 대부분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한 스킬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드래그를 하여 방벽을 세워 적군의 진입을 방해한다든지 패로를 막는다던지 하여 매우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11년에 공개하여 그렇게 소식이 없다가 2016년 말에서야 베타 테스터를 진행, 베타 테스터를 시작한다고 하니 개발에 큰 차질이 있었던 것 같으나 그래도 국산 게임치고는 기대해볼 만한 게임이니 송샘치고 기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여기까지 리니지의 후속작 리니지 이터널이었습니다. 10명의 개발진들과 아티스트로 이루어진 소규모 개발사인 ebb 소프트웨어에서 개발중인 공포호러 인디게임으로 상당히 기괴하고 혐오스러운 분위기와 모델들 때문에 발매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 속에서 등장하는 맵, 캐릭터 등등은 거의 다 사람의 신체처럼 생겼으며 실제로 맵이나 오브젝트와 상여장강할 시엔 실제 신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연출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에서도 볼수 있듯이 상당히 경악스러운 연출을 보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끌리는 공포게임입니다. 여기까지 상당히 기괴한 공포게임, 스콘이었습니다. 유비소프트에서 제작하고 있는 3인칭 액션 게임으로 나이츠, 바이킹, 사무라이의 3가지 진영으로 나뉘어서 전투를 펼치는 게임입니다. 특징으로는 실시간 전투이자 1대1 전투방식으로 상,좌,우 세 방면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며 회피와 방어 파게 단순히 이런 조작을 이용해서 다방면의 연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는 상당히 리얼리티한 전투로 실제로 사용되었던 검술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무기까지 등장하여 디테일 면에서는 상당한 완성도를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실제로 하프소딩이란 검술은 검을 거꾸로 집어들고 무게를 이용하여 내려 찍는 검술인데 당시 중세시대는 판금갑옷이 판을 치던 세상이었습니다. 매체에서 자주 그려지는 것과는 다르게 황금갑옷은 칼로 베어지지 않았죠. 기껏해봐야 찌그러지는 걸로 장태이기 때문에 당시엔 검을 양손으로 들어서 갑옷 틈 사이로 찌르거나 단검을 이용하여 적을 넘어트린 뒤에 틈 사이로 찔러서 적을 제압하였습니다. 하지만 적이 가만히 서서 단검을 막아줄 리는 없기 때문에 이런 하프소딩이라는 검술이 발달한 것이죠. 이런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지만 도검이 갑옷을 베는 등 고증에 신경쓰기보다는 캐주얼에 좀더 신경을 쓴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US처럼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적진을 쳐들어가서 난전을 펼치는 도미네이션 모드 이외에도 1대1 모드가 따로 존재하는데 상당한 컨트롤을 유하고 엄청난 긴장감 또한 선사하며 손맛은 이미 테스터들 사이에서는 명성이 자자한 게임입니다. 2016년 게임스컴에서 최고의 플스4 PC 게임 상을 수상한 포하너 여기까지 포하너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를 종료하였지만 중국에서 대박이나 중국의 서든어택이라 불릴 정도로 많이 하는 크로스바이어의 제작사인 스마일게이트의 신작으로 게임을 제작 중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아무런 사전 소식 없이 2014년 11월 12일 첫 트레일러를 공개하자마자 국산 게임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채집, 항해 등 콘텐츠들이 매우 풍족하여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이 중에 내 취향 하나쯤은 있겠지. 라는 드립이 커뮤니티에 퍼질 만큼 많은 MMORPG에서 거론되는 부가적인 콘텐츠의 부족함 또한 탄탄하게 메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기존의 횡스크롤 게임의 쿼터비 시점 특성상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연출에도 불구하고 달리다가 뛰어내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하는 등 상당히 3D 부분에서의 특성을 잘 살린 연출들이 매우 감명 깊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산 게임의 마지막 희망 로스트아크였습니다 과거 킬존 시리즈를 개발했던 게릴라 게임즈의 신작으로 먼미래 인류가 발전하여 기계 생물들이 등장했고 인류는 기계 생명체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정복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부족에서 추방당하고 기계들을 사냥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냥꾼으로서 주변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는 것이 기본적인 스토리인데요. 미래적이면서도 고대적이라는 이런 컨셉이 저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양식은 인류가 동물에게 파괴당하여 석기시대로 돌아갔지만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은 최첨단 미래 기술들이죠. 그리고 플레이는 마치 몬스터헌터의 느낌이 나는데요 몬스터헌터의 부위 파기 시스템처럼 영상에도 나오듯이 거대한 몬스터의 부위를 파괴하여 떨어지는 부위를 주워서 무기로 사용하는 등 매우 다채로운 플레이가 가능하며 필드의 몬스터들도 최첨단 기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탈 것을 포획하던 기존의 타 게임들과는 달리 탈수 있는 몬스터를 해킹하여 자신의 탈 것으로 만든다든지 거대한 몬스터를 해킹하여 지형의 정보를 얻는다든지 고대적인 부분과 미래적인 부분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기대작입니다. 여기까지 고대와 미래의 조화 호라이즌 제로던이었습니다. 사실 직접 해보신 분은 별로 없다고 해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본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이자 15번째 메인 타이틀인 파이널 판타지 15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이니만큼 1 4개 전작에서 계승해온 턴제 를 버리고 시리즈 최초로 실시간 플레이를 도입하였죠. 사실 2006년에 게임 개발을 발표한 이후 벌써 10년 가까이 유저들이 기다리는 게임이니만큼 팬들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파이널 판타지 7은 세계 명작이라고 불릴 만큼 상당한 완성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의 첫 작품인 파이널 판타지 1의 발매일인 1987년의 시작으로 거의 3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프랜차이즈와 세계관에 이어갈 정도로 스토리와 설정 등은 이에 방대하다 못해 넘쳐 흐른다고도할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를 한 번도 플레이 보지 않았지만 최근에 파이널 판타지 15의 체험판을 플레이해보고 이건 사야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세계의 명작을 낳은 파이널 판타지의 역대 최대 프로젝트인 파이널 판타지 15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바로 VR과 함께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썸머리슨입니다 반다이 남코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썸머레슨은 플스 VR을 사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무려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애 시뮬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바로 가상현실 속에서 가상의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수 있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이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은 없다고 하니 이상한 기대는 접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내년쯤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중이신 분들은 어서 빨리 플레이스테이션과 플스 VR을 구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VR의 희망 썸머 레슨이었습니다. 채널 조병에서 만든 인디게임으로 어두운 감정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이 뒤틀려버리는 암울한 세계관을 가지며 거의 유일하게 뒤틀리지 않은 가리드의 여정을 담은 게임으로 크라우드 펀딩 시작 이틀만에 천만원을 달성하는건 가히 최고의 기대작이라고 이 세계 생활의 기본은 생명, 에너지. 과거 화이트데이 마비노기 마비노기 영웅전을 이끌었던 이윤석 디렉터를 필두로 한 넥슨의 신설 스튜디오인 왓스튜디오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며 마비노기 영웅전의 일러스트레이터인 김범의 복귀 프로젝트이기도 한 게임입니다. 먼저 듀랑고는 개척형 오픈월드 MMORPG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듀랑고는 기존의 모바일 게임들과는 다르게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실시간 온라인임과 동시에 생활용 콘텐츠가 매우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채집을 통해서 나뭇가지, 열매, 통나무 등등 아이템 등을 획득할 수 있고 이 아이템을 조합하여 다양하게 창 도끼 칼 등등 아이템을 이용하여 좀더 빠르게 채집을 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을 수집할 수 있어지고 무기들을 이용하여 공룡들을 사냥할 수 있으며 이 공룡들을 사냥하며 나오는 부속템들을 가지고 각가지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클랜과 비슷한 개념인 부족을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부족을 키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하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3차 베타 테스터를 진행 중이니 흥미롭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한번 참여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기대 중인 출시 예정작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수능 치신 여러분들은 너무 결과에 얽매이지 마시고 신나게 게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안녕!